<웃음> 이거 못 보겠다 <웃음> 너무 웃서운데 <웃겨>. 너무 <웃음> 내가 엄마로 보이니? 이런 거 있, 있죠 좀 실제로 있다고도 봐요 왜냐하면 귀신들도 자기한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줘요 그러던지 아니면 같이 진짜 따라다니던지 <목소리> <목소리>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여러분의 덜을 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수장입니다 오늘은 네. 제 새로운 분위기를 가져왔어요 선생님 어두운 거 좋아하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선생님은 평소에 막 귀신도 보시고 막 하시잖아요 네. 좀 무서운 거에 대한 담력이좀 좋으신 거 아닌가요? 답력보다는... 근데 귀신은 안 무서워 근데 놀고 공간이 무섭죠 오늘 저희가 뭐할 거냐면 네. 심야 괴담회라고 아세요? 네 들어봤어요 어, 그거를 보시면서 리뷰도 해주시고 네. 비방법이 있을 비방법도 말씀해주시고 네네. 한번 재밌게 한번 봐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이제 이사를 하면 새로운 기분으로 막 새로운 좋은 일만 진짜 생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사를 하잖아요. 안지안에는 원래 귀신이 많아요. 아무래도 어두컴컴한 곳이니까 좀 음침한 곳이나 습한 곳은 안착을 할 수는 있죠 꼭 이런 방에는 화장실이 멀리 있어 그래서 우리 얘는 요강 같은 거방 안에 놓고 단칸방에도 이게 칸칸이 나눠져 있는 방이잖아요 그한 건물의 집이지만 칸칸마다 기운들이 좀 다르긴 하죠 이렇게 오밤 중에 화장실 가면 무섭지 이럴 땐 불도 못 켜, 못 킨다. 무서워서 불켜러 가는 것까지도 무서우니까, 이불 밖을 나가면 무서우니까 꼭 저렇게 창문을 보고 잔다. <웃음> 지금 이걸로만 봤을 땐이 사연의 이 집터를 좀봐 보면 마당 안에 화장실이 있다고 했어요. 예전에 측간신이라고 화장실에도 지키는 귀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귀신들을 보면 뒤로 좀 물러난 듯한 그리고 그 집을 못 들어오는 들어오고 싶은데 자기 자리인데 못 찾아가는 그런 귀신들을 좀보여지는것 같아 실제로 귀신 보는 건안 무서운데 이렇게 영상으로 보는 건 나도 무서워 꼭 뭐가 없다 귀신들은 목이 없거나 발이 없거나 팔이 없거나 <웃음> 정말 험하게 가신 분들은 그럴 수 있어요 옛날에 발 둥둥 떠다닌다 그러잖아 <웃음> 귀신들은 궁금하게 있는데 네 영화가 나. 지금 방금 여기도 음, 음. 귀신이 나오잖아요 지초로 음. 귀신이 있어요? 아니요 내가 본 귀신들은 사람의 형상도 있지만 그 사람의 형상에 뭔가 이게 덧붙여 있어 뭔가 보는 귀신 중에 어떤 귀신이 가장 왜, 영상 찍었을 때유체 이탈했던 그 귀신 있죠? 나 이렇게 쳐다봤던 귀신 굉장히 비슷해요 어, 우리 영상에는 조금 좀 약간좀덜 무섭게 나왔거든요? 근데 영상은 진짜 비슷하게 나왔어요 몸좀 움직일 수가 없지 숨도 못 쉬지 몸이 경직돼 있지 않는 한 근데 왜 하필 이 사람한테만 했을까? <웃음> 이거 못 보겠다 <웃음> 너무 무서운데? <웃음> 귀신이 와서 말을 걸잖아요 내 꿈을 하면 뭐안 좋은가요? 아무래도 대화가 되면 내 몸에 안착을 하든지 그러든지 아니면 같이 진짜 따라다니든지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생기기는 네. 애써 무시를 한다면 괜찮아 그렇죠 무시를 한다면 왜냐면 귀신들도 자기한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보여줘요 왜냐면 반응을 해줘야 이게 우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 귀신들도 마찬가지야 그럼 조금 건드렸다가 아 얘는 별로, 별로다 별로그러는 다른 사람 찾아가죠 기가 약한 사람들 어머 <웃음> 엄마인 척 빙의가 됐어 아, 귀신이 시달렸다 안도감을 느껴서 아 엄마였어? 그러다가 이제 내가 엄마로 보이니? 이런 거 있죠. 네. 그런 경우 나는 좀 실제로 있다고도 봐요. 어, 있다고도 봐. 외부에서 죽었는데. 응아 음, 음. 외부. 외부에 집으로 어, 이렇게 돌아와서 그 사람들 괴롭히는 경우가 있어. 요 내가 돌아올 곳이 있, 있으면 여행이라는 단어를 쓰잖아. 귀신들도 마찬가지 우리가 구천을 떠돈다 거라잖아요. 근데 이이 귀신들도 자기의 집을 있기 때문에 거기를 미련을 미련을 갖고 이제. 떠든 거지 돌아오는데 다른 사람이 살고 있어 내 자리야 라고 자꾸 표적을 주는 거죠 표시를 주고 자꾸 저렇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이 못 살고 나갈 거잖아 근데 여기 주인 아줌마라 그러잖아 오! 어깨 <웃음> 이러고 보고 그랬어 <웃음> 그 부적이 찰떡이었나 보다 무당이 아닌데 부적을 써주고 신당을 모셨대 무당이지 잘 보시는 분을 만났대 이게 지금 성인이 돼서도 이 귀신이 따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능하다고 봐요 이런 영상은 좀 너무 이렇게 과장되고 이제 우리가 볼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된 건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나도 보면서 무서다 <웃음>